아, 어? 드리고 아, 아, 싶다, 진짜. 우리의 소화는 무엇인가? 최신 버전, 으로 다시 보고 싶어요. 오이랑 당근이랑 채소랑 많이 먹어 아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군요 리 우리, 우리, 우리, 로버트 리 우리, 우리, 우어 우리,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요? 방글이, 펜글이 그리고 맘...피...디...님? 맘...피...디...님이 뭐야? 어? 맘피디님? 엄마! 엄마 풀어줘서라고 아, 맘피디님 MBTI 옛날에 해왔었는데 까먹었다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혜리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혜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아... 하이어이트생글 <웃음> <웃음> 장군님 나한테 달력 주고 싶지 그러셨네 네. 장군이 님래리테래도나으니 응? 장군. 땅에 공주 간편 장군 <웃음> <웃음> <웃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야? 방구방구 방귀 방구. 방 방구. 어... 방구 때가 제일 행복해. 응, 응. 나는 응. 엄마랑 귀 때가 행복방 엄마 안는 귀 방귀 방귀 방 또 워터파크 갈 때랑 수영장 갈 때랑 숙소 갈 때랑 어. 또 키라니아 <웃음> 갈 때랑 자버리 갈때아 놀고 먹을 때가 좋다? 응. <웃음> 커서 무슨 일 하고 싶어? 나는 엄마 때리고 싶어 어? 아왜 때려 <웃음> 엄마너 패션 디자이너 될, 된다고 했잖아 패션 디자이너 되고 싶어 그지 무슨 음식이 가장 맛있지? 팝콘, 테리는, 바라바, 뭐가 제일 맛있어? 콘바라 내가 팝콘. 제일 맛있다. 아니, 뭐가 제일 맛있냐고. 맛을... 너가 제일 맛있다고? <웃음> <웃음> 짜장면 먹지. <웃음> 기준님이, 혜리야, 너무 귀엽다. 그러시네. 나? 혜리. 저도 귀여워요! 저도 <웃음> <더더> 귀여워요! <웃음> 아하하하어 <웃음> 이따가 한번 할까? 어, 이따가 보여줄래? 단물결님이 어. 네. 방그라생그라 크리스마스 어. 때 어? 다같이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응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네 해리테리와 해리,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던다 그러셨네 아, 근데 눈안할것 같은데? 찾아와. 차가워 테리야 응. 어떤 분이 테리 응. 잘생기고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응. 예쁜다고 해라. 잘생긴 거 아니야? 아니요? 물어보시는데? 어? 안말안말한대안 말한다고? 예쁜 거 아는, 알아? 예쁜 거 알아? 어? 뭐라고? 잠을 잘못 잤었었대. 근데 해리테리 만나고부터 영상 보면서 잠들고 하셨나봐. 그러면서 생활이 너무 해리테리 때문에 행복하시대. 힘이 나시대. 마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앞으로도 잘 건강하고 잘 사세요. 너 근데 방금 지금. <웃음> <안> 돼? <웃음> 아니 돼? <웃음> 아니 아니야. 알아 <웃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머니 아 할아버지랑 엄마랑 아빠랑. <웃음> <웃음> 엄마랑 아빠 둘 중에서 한 명만. <웃음> 아니 둘 다. 아니 아니 어, 아,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나 또 음. 할아버지 언니는? <웃음> 언니 도 언니 싫어해? <웃음> 언니 좋아해? 하고 뭐? 혜리야? 아니 왜 이거 하고 이거 고 도망가려고 했어 하트? <웃음> <웃음> <웃음> 어,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었는지 나왔는지 알아? 알아. 누가 나왔어? 할머니 할아버지. <웃음> 맞아. 당글이 생이는 생글이는 커서 뭐하고 뭐가 되고 싶니? 음. 아까 말했을 거야. 응. 음? <웃음> 퍼지는 뭐야? 두 번째 사탕 음비 에스 초콜렛. 음, 저는 아 어, 초콜렛. 음, 초콜렛 나 좋아해요. 혜리는 엄마가 좋았을 때가 언제? 야 태어나야 부터다 엄마! 지금까지 주? 배 음, 속에서 맨날! 맨날! 맨날! <웃음> 때부터 날 맨날! 맨뭘참날맨참치 참치.